안녕하세요 닥터 설레임의 강정아 원장입니다 스킨부스터 많이 하고 계시지 않나요? 많이 알려진 뭐 샤넬 주사라든지 뭐 요즘에 또막 핫하게 떠오르는 엑소점이라든지 리쥬란 힐러 사실 개인적으로 이 스킨부스터 내용물들이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스킨부스터 제품들이 사실은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고 있고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았다라는 거는 피부 속에 주입했었을 때 안정성의 책임이 오로지 병원의 책임이긴 하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의료용으로 허가되어 있는 제품만을 스킨부스터로 사용하고 을 있습니다.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스킨부스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물광주사 같은 경우에는 히알루론산을 주 베이스로 뭐 홍조라든지 기미, 잔주름 탄력을 개선시켜주기 위한 여러가지 약물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이 물광주사 같은 경우에는 피부 속에다가 히알루론산을 넣어서 약간 물을, 수분을 끌어당기는 거고 약간 좀 많이 건조한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. 자 그렇다면 은 어떤 사람에게 적합한지 카테고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건조하다는 거는 나의 컨디션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밤낮이 바뀌는 이런 스케줄 잦은 야근을 스트레스가 많다라든지 술을 많이 드신다라든지 피부가 아무래도 우리가 약간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피부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건조함을 베이스로 약간 좀 건강하지 않은 피부에다가 주로 사용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술을 하고 난 직후부터 피부 안에서 약간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으니 세안을 하고 나서도 건조하거나 당긴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아무래도 초기에는 바늘 자국이 나있어 약간 좀 피부가 안 예뻐 보이긴 하긴 하지만 5일에서 7일 정도면 깔끔하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피부가 좀 밝아 보이고 촉촉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병원에서는 pdrn을 주 약물로 이용하고 있는 베이비 콜라겐 물광 주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의 눈밑 꺼짐 저 사실 오랫동안 눈밑 꺼짐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시술 저런 시술을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주사제 ]입니다. 콜라겐 주사처럼 이 집중적으로 한 곳에 약물을 주입하기보다는 물광 주사처럼 얼굴 전체에다가 주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피디 r n 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포 재생을 도와서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 생성을 도와서 탄력 증대라든지 그 주변 조직을 약간 좀 건강하게 해주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어, 우리들이 말하는 약간 좀 탄력이 떨어졌다라든지 웃는 그 자국 따라서 화장이 낀다라든지 운풍은 또페이는 그런 요철이 증대돼 보인다라든지 모공이 넓어 보이는 즉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저희가 주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스킨 부스터 시술 자체가 탄력도 증대시키고 피부톤을 밝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사라는 바늘을 찌르는 시술 자체가 탄력 증대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주사라는 시술을 찌르고 나섰을 때 피부가 재생이 되면서 톤이 밝아진 효과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들어가 있는 성분에 따라서 내가 보습을 좀더 강조할 것인지 탄력을 좀더 강조할 것인지의 차이가 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내 피부에 맞냐 안 맞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스킨 부스터 치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내가 어디가 고민이고 어떤 걸 개선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는데 피부 보습에 예민하고 유수분 밸런스가 깨진 피부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나는 잔주름이 많고 요철이 증가돼 보이고 화장이 자꾸 낀다라는 안티에이징에 맞춰서 주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이런 봄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매트한 화장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그 사이사이가 피부가 건조하면 화장이 뜨고 안 예뻐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베이비콜라겐 물광주사를 소개드리고 시술 방법, 시술한 후 어떤 느낌이 는지 한번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 시술이라는 게내 친구가 좋다 해서 따라할 것도 아니고 어, 어떻게 보면 시술하시는 선생님과 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스킨부스터 시술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. 개인적인 느낌은 이런 디테일한 차이가 있거든요. 그리고 약물에서의 그런 디테일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술하시기 전에는 시술하는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시술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.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